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이제 날씨가 더워서, 어, 냉, 냉콩 칼국수를 좀해먹으려고 콩을, 이게 설때 콩이에요. 콩을 한 6시간 불렸어요. 물이 끓고 있으니까 소금을 좀 넣어주고, 이 콩은 어, 조금 더 삶으면 비린내나고또 많이, 너무 많이 삶으면 또매주 냄새나고 그래요. 근데 이렇게 한번, 이게 부르르 이렇게 끓으면은 이럴 때 이제 건져내면 딱 좋아요. 이 정도 끓으면은 비린내 안 나. 이게 넣고 이게 손으로 푹푹 문질르면은 껍질 이렇게 확다 벗겨지거든. 이 껍질을 벗겨야지 껍질 안 벗기고 이거 콩을 가리면은 국물이 까매가지고 먹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. 이렇게 껍질을 싹다벗겼어요 색깔 너무 이쁘죠 파란이. 이게 생칼국수, 트에도샀어요 이게 2인분 I a l w 분 y s look p u n 와,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왜그래 와이무 너무 너무 너 이쁘게 안돼 얼음을 깨소금도 살살 에 뿌려주고. 끝! 됐어요. 끝! <웃음> 아, 이렇게, 요, 야, 이 믹서기. 요 믹서기는 해피콜인데, 이 콩국 새먹는 데는 최고예요. 이거 콩, 물을걸 필요가 없어. 두어만 돌리면은 아주 찌꺼기도 하나도씩 다 갈아줘요. 예, 그러니까 콩도 알뜰하게 다 먹을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. 너무 편해, 이 믹서기는. 콩국 새먹기는. 이렇게 이제 콩국수가 완성이 됐어요. 그리고 소금을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춰 자유로 어, 이제 타서 먹으면 되는거고 이렇게 안성을 했네요. 아, 오늘 너무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콩국수가 요 너무 시원하게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 남은 콩국물은 소금을 좀 타가지고 음료수처럼 마시면요.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. 고소하고 아침마다 한 컵씩 먹으면 좋아요. 먹을게 어 고소하다